는데아니아니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,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<웃음> 이런 거 아무도 모를 거야 약간 인간극적 느낌인데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늘도 민경이는 <웃음> 이거 말고 한대더 지나가요 바바바밤 아까들은 찌 건데 애들이 많이 찜고 <웃음> 너는 뛰는구나 소원을 <웃음> <손을> 이뤄주는 바가지인가요? <웃음> 이거 투가니까 열고 찍지 <웃음> 아 왜? 아 왜? 게 계속 찍고 있어 <웃음> 카메라하고 렌즈가 움직인다? 얼굴도 가리리 하트로? <웃음> <웃음>